아! 네. 고마워요 고 아! 알아요! 알아요! 어, 뒤에서, 아, 왔어요. 뒤에서 왔어요! 아, 네. 뒤에서, 왔어요. 네. 뒤에서! 뒤에서 왔어요! 뒤에서! 뒤에서 왔어요! 뒤에서 왔어요! 이거 다 같이 보러 가요! 어, 의견 좀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네. 다 같이 보러 가자고 어 네! 제가 15일날... 과연... 15일 날... 네! 15일날 가면 되겠죠? 네! 15일날 안돼요! 먹어요! 아우스 먹어요! 다 다음 편에 먹어요! 오겠어 오세요 어, 12일 어, 네. 어, 네. 날 잡으셨고 어, 아 맞아 목요일 날이제데안 했었구나 목요일 차례 네 목요일 네. 예. 네, 네. 날사용는데다음주마지막네에 아, 언니 팬인 요 언니 안녕하세요 <웃음> 나 이러고 있어야 언니가 팬인 줄수화관이아 진짜요? 녕아니 뭐야 왜 욕해요? 그소리를 욕하지 마세요 오, 이게. 아, 귀엽다. 귀여워? 아, 봤어요? 우와, 깜짝이야. 8, 7, 8, 9, 10, 이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3, 원래, 딴, 딴, 따단,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빰, 빰, 빠빰 빰, 빠이것도 나와가지고, 어제 영상 보면 댄스 언니가, 네. 이래요. <웃음> 그러니까 댄 언니가 이러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가 진짜부터 나와가지고, 음. 언니가 이거 하려다가, <웃음> 이러고 아. 이러는 게 찍혔어요, 카메라에. 확히요일일까지 예정입니다 이 아! 안녕! 안녕! 우리 연예 잘가요! 우리 연예 잘가요! 우 화이팅! 화이팅! 우리 연예 안녕하세요 일자입니다! 드디어 1월 5일 게싱들 커밍순이 공개됩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